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의 이 모리야 사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약 그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은 50마일 85키로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 일을 하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일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일 후에 라는 말은 그러한 일들 후에 라는 뜻이에요 어, 아브라함이 75세에 예, 하나님으로부터 어, 떠나라라는 부름을 받고 어,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 이 시점은 지금 이 시점은 이제 40년 어간이 예, 지난 거예요 어,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우요곡절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음, 예,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에, 가르쳐 주셨고 심어 놓았는지 그러한 일들을 후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갖게 되어지고 생겨진 에, 믿음 음, 그러한 일들 후회 조금 더 가까운 시간으로 보면 에, 오늘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에 사건이 벌어지고 어, 번제할 양에 대한 사건이 있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에, 이 상황 속에서 그일그일 후에라는 말은 에, 이, 그, 이 부엘세바에 초점을 좀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도 보게 돼요. 부엘세바에게서 있었던 일 그러한 일들 후에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부엘세바의 언약입니다 음,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였던 에, 우물을 에, 일곱 암양 새끼를 에, 주면서 자기 것인 것을 확증하는 에, 일이죠 어,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우물은 음, 그 약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 우물을 통하여서 어,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물이 상징하고 있고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그 우물을 대가를 치르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원래 자기 거지만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구나. 이것이 부엘세바에서의 아브라함이 우물을 암양새끼 일곱으로 어 값을 주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어, 두 번째는 음, 그 부엘세바에서의 에, 그 삶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에, 평화 속에서 어, 뿌리 깊은 나무였던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이루면서 거기서 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이것이 공적예배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 창세기 12장에서 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다르게 지금 21장에 와서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원하신 여호와, 여호라는 뜻이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바로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어,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위 하나님은 신약에만 역사하시고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도 존재하셨고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또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 계셨던 분이 3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요. 어, 그가 예배 속에 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영원하신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 대상으로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부엘 세바의 언약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언약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암양새끼 일곱,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부엘 세바의 삶에서 이렇게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표현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 후에 창세기 22장의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부엘세바에서의 언약과 삶이 없으면 오늘 22장은 전혀 우리에게 난제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어,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내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혀 본문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21장에 부엘세바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의 22장 이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 1절을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하시려고는 입증시키시려고 해요. 드러내시려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이고 단련시키는 것이고 정금과 같은 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내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 강하게 불러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그 믿음을 입증시키시려고 해요. 무엇을 하나님이 입증하시려고 할까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입증해내시려고 하는 걸까 예 틀림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정말 소유했는지 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이 예수님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믿음이 뚜렷해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피리어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냈고 이 자리로 우리를 신앙으로 끌고 간다는 라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복음의 진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받쳐라 순종하라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이 혹, 혹자가 혹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럼 뭘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해서 내가 바쳐야 할 이삭은 뭐지 나는 자식이 바칠 자식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뭘 바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내놔라.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해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의 이 사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진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은 실제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했던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정말로 예수님을 가졌다.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은 믿음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이 같다. 같아야 한다.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나도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의 에,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소중한 이삭을 내놔라. 그래서 내놓으면 진짜이고, 안 내놓으면 이, 이게 아브라함이 흉내만 낸 거였구나.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했다그래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맞닥뜨리기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보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오메키 주고 아니 이렇게 누가 해 응? 아브라함이 그그 그 백세 얻은 아들을 내놓는 그 아들 바치는 순종 기죽게 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팍꺾어 드리고 너희들이 하는 순종은 응? 뭐 이렇게 뭐 헌금 요만큼 냈다고 생생 내 전재산 팔아야 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전재산 팔아도 천국 못 가요 예, 이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있잖아요 뭐로 간다고요? 예, 예수님으로 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예수로 구원받았다. 예수로 그가 받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시간과 공간에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시는 것은 뭐냐 순종해라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음.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되도록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식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돈 명예 그리고 나의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게 된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면 돼요 하나님 제게서 건강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팔다리를 잘려더라도 저는 내 안에서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만 내 안에 있다면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이미 부엘 세바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살았는데 굳이 뭘 입증시키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을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건가 오늘의 이 사건이 바로 이거에요. 자, 어,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 여기서 우리 눈여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독자라는 단어예요 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아니면 자기 뼈나 살보다도 더 소중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내 사랑하는 이삭 그냥 음, 받쳐라 그러지 않고 그 이삭을 독자로 표현을 해요 독자다 어, 여쭙겠습니다 음,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니니까 여쭙는 거죠. 이스마일 있잖아요. 그리고요 사라가 죽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아들이 더 생겨요. 물론 그건 나중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에게서 보면 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자도 아니에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독자라고 했을까요? 예.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자가 맞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삭은 사라가 낳은 유일한 외아들이고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여 장자죠. 사라에게서 나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러 번 넘어졌었잖아요. 사라를 바로한테 또아비멜렉한테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메색 종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야라고 해서 어, 내 몸에서 난 굳이 안 나도 그냥 종의 자녀도 되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서는 마침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딱 나왔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 그냥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고 나의 외아들이며 첫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짜가 언약의 자녀다. 너의 약속의 자손이다. 아, 아브라함은 이 부분이 처음에는 참 당황스러웠잖아요. 아니, 내 몸에서 나면 됐지. 꼭 굳이 살아여야 하나? 근데 굳이 꼭 살아여야 했어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오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라로 여자의 후손을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가 외아들이고 첫 아들이에요. 왜 그렇다면 왜 굳이 사라에게서 나오는 이 아들, 이 아들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독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 사라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이 누구를 뚜렷하게 지칭하고 있고 누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독자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 오면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이 저건 목사님만 암기하고 있으니까 잘 예,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독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죠.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정확하게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독생자.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자, 독생자를 주셨대. 그 누구예요? 그때 도대체 독생자가 예. 하나님의 유일하고 첫 아들이며 맏아들 되신 예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왜아들이면서첫 아들, 맏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이 이삭을 하나님은 독자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결국 이 독자가 외아들이면서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이삭을 누구로 너가 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계속 약속하셨던 게 뭐였어요.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 이 이삭에 대한 계속 그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 왔잖아요. 근데 그... 이삭에 대해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삭이 담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가 독자요 장자인 그리스도로 지금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그냥 자식 바쳤다 이삭 내놨다. 자식 죽이면 천국 가나요? 자식 죽이면 믿음의 조상되나요? 이 자식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너의 인생을 약속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끌고 왔던 이 자식이 이삭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삭을 그 예표하는 독자요 장자인 그리스도로 번제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삭을 그냥 와서 죽여라 칼로 그냥 찔러서 죽여라가 아니라 번제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한가인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중에 번제는 뭐냐면 각을 뜨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요 다 사지를 다 자르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죽이라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온전히 홀라당 그래서 홀라당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게 번제가 홀라예요 홀라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무엇 하나도 안 남겨요 다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그 자리로 지금 이삭을 부를 때는 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죽여서 바쳐라가 아니라 이 이삭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너가 이 이삭 바치는 것을 통하여 너가 붙들고 보고 있는 그 구원자에 대한 너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입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을 뚜렷하게 붙들도록 이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의 간섭이십니다 은혜의 역사이십니다 독자이며 장자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자로 이삭을 바쳐라 지금 이삭이 네 자식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약속의 아들 이삭이 무엇을 어, 보여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아 내가 준 믿음 하나님이 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아 이거 보여내라 보여내면서 너에게 있는 그 믿음 뚜렷히 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내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입증시키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식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누구며 무슨 일을 에, 할 자인지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참여되고 동참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우리를 불러서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삶 속으로 어, 초대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독자요 장자인 이삭, 그러니까 굳이 그이 독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마다들이라고 첫 아들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어, 성경은 어, 그 인간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인신 제사를 했던 신 중에 몰록신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몰록 같은 분이신가? 어,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라는 생각도 성경에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론 사라하고도 상의도 안 하죠. 아브라함이, 어, 어,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이삭이 우상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자식을 뺏어가는 건가? 내가 이렇게 돈의 비즈니스에 너무 예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이 비즈니스를 안 되게 하는 건가? 요즘 최민영제가 드는 생각이잖아요. 아니면 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죠. 어,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의 자손으로 이제까지 나한테 이삭을 그렇게 설명해놓고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서 이 자식 죽이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안 물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이삭보다 뭐 하나님을 덜 사랑해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 1절 관심 없습니다. 딱 성경이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이삭이 번제물로 마땅하게 받쳐져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여져야 할 각이 띄워져서 내장이 훑어져서 다 태워질 만큼 홀라당 태워줘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게 무슨 이유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추레굽기 13장 가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 있어줘야 할 일들을 미리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놓고 그의 미간과 기호를 삼아서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 뜻을 분명히 해라. 이거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것이 왜 무슨 의미입니까? 그럴 때이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놓아라 무슨 거냐? 너희가 살아난 것이 너희가 살아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었을 때 그때 애굽 전체, 이스라엘을 포함한 애굽 전체가 다 죽음 속에서 들어갔는데 그 죽음으로 들어갔던 그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이죠. 첫 아들, 맏아들이 죽는 장자재앙이죠. 이 장자재앙이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처음은 전부를 다 대표하잖아요. 첫 것은 모든 걸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 인류가 다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첫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은 모두 다 죄에 싹쓴 사망이다. 다 죽어야 된다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 보여 주는 게 뭐냐면 어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잡아 죽. 왜왜 유월절마다 아버지 양을 잡아 죽여요? 그게 바로 아들아, 네가 살아난 거다. 네가 살아난 방법을 너에게 기억시켜 주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을 때 애굽의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패스 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반과 인설주에 발랐던 우리가 살아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야 할 존재인데, 죽어야 할 존재인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 주셨구나. 그 양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장자가 죽어요. 그리고 그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양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 것 이렇게 이렇게 장자를 이렇게 바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유월절 어, 어린양의 믿음을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죽음과 그의 번제를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놓는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문제를 통하여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번제되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험시켜주시는 사건이에요 민숙이 3장 말씀을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의 수와 레위인 지파의 수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된다. 그들의 죽음을 대표하는 게 레인이에요. 레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은 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레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열두 집파의 장자가 구원받고 대속받는 것.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려울 줄 알았어요. 장자 이삭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죽죠. 그러니까 레인 예수 그리스도로 죽죠. 여러분 예, 수천 수만 번의 내가 죽더라도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갖다 놓더라도 뭐전 재산을 팔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식을 내놓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다 의롭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로 이삭을 보게 되었는지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입증했는지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내놓고 자식을 내놓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했으니까 천국 간다가 결코 아니올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가 않아요 오직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공의로운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수고를 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보세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우 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다 어디에 걸리냐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에 걸려요 인자라는 것은 헷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네게 보여준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구약 내내 설명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자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기름과 같은 강수, 마다들을 죽이고 내 영혼에 그 무엇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이 오직 정의이고 이 사실 앞에 항복되어진 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이에요. 자, 어, 여러분 음,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은 이겁니다. 너의 귀한 새끼 에, 그건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으로도 어, 죄의 대가인 사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온전하고 영원한 번제 어린 양만이 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에 대한 에, 아브라함의 뚜렷한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속에서 우리도 내가 믿음의 반열 속에 있다면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며 우리의 구원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 이 뚜렷한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실을 신앙으로 갖고 있는 자가 틀림없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이 준비한 어린 양만이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고백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은 이 신앙고백을 갖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함께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이삭이지만 이삭 먹고 이삭, 받, 받, 이삭 받고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 자신 당신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양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양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양 공의의 재물 온전한 하나님이 흡족하실 수 있는 그양그 그 양은 누구요? 눈에 보이는 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 설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성격적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증에 대한 그 요구, 입증할 수 있는 그 때가 지금 그걸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답니다. 아, 아브라함은 음, 이삭을 드리는 게 믿음으로래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에 예수와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어, 근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어, 왜 앉아 계시죠? 이,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고 통계고 확률이고 여러분의 에, 마음에 신뢰예요. 의자가 안 무너질 거다. 근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믿기에 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들였다.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누구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속에 있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이삭을 내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이 외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성경은 바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뚜렷하게 갔고 그 안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이세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누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로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자손. 그런데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 이 자손 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말한 것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 아,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자기 이삭을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라는 하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놓았구나 이삭을 그렇게 보았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실제가 실체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이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주로 생각한지라 피우 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이 부분이 이삭이 죽으면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정말 하나님이 바쳤을 때 이삭을 진짜 죽여버리면 예수가 못 오는 거예요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예수가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예수님 못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내 구원은 예수에게 있으니까 난그 예수비고 예수로 구원 받은 거니까 그 예수가 반드시 와야 되고 예수를 이삭을 통하여 오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삭 살려낼 거다 왜? 약속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왜 아브라함에게 경험시켜 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확성기처럼 뚜렷하게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4장이에요 23절 그에게 아브라함에게요 그에게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를 믿는 자니라 어?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의로 얻게 되는 우리도 어 의를 얻게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예수를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고 우리도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긴 그 믿음이나 우리가 의롭다 여겨진 우리가 받은 의에 대한 믿음이나 어디에 다 결려, 걸려 있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 오늘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아브라함처럼 자식 바치자. 아브라함처럼 내가 뭘헌신하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다들이나 영혼의 천천의 순양이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이 사실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약점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셨으니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토록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원전 속에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을 거가 아니라 받았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래서 예정했대요. 예정을 해 놓고 아브라함을 예정하고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뜻의 비밀을 풀어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안에 내가 있었구나. 창세전 언약 안에서 예정되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풀어 제껴놓으셨어요. 자, 이런데도 너희가 예수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올수 있다 할수 있냐? 아브라함아 이거 보여 냈다. 보여 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으로 난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졌느냐 이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입증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외아들과 첫아들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아, 아브라함이 오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가 중요한 거죠. 외아들과 첫 아들을 바쳤다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여 내는 순종.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뭘 바치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 자체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아 보여 내고 있느냐가 순종이죠. 오늘 우리 문장노님께서 교회 소식 나눌 때. 대청소. 어, 여러분 일안 하셔도 교회 오셔서 어, 오시는 겁니다. 이게 행위죠. 순종이죠. 성도의 교제에 오셔서 하는 겁니다. 어제 저는 와서 일은 안 하고 잡담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교회에 함께하는 일의 행위에 순종하고 함께 하는, 난, 난, 그건, 나는 식사 섬기고 그러는 것은 난 싫어. 체질이 안 맞아. 나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오케이.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하셔야죠. 다온 교회가 함께 하기로 온 이곳에 순종. 근데 이 순종,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이가 많든 몸이 아프든 그 일에 나는 온전히 내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여 냅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 냈던 오리아산에서의 이삭받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불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의 온갖 더러운 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송량받고 하늘성소로 우리가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늘의 것으로 받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리운 자답게 하나님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를 보여내고 있으면 내가 피를 쏟는 순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개와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삭으로는 안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갖게 되어지는 예수님. 번제로 바쳐져야 하는 이삭을 통하여 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입증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서 입증토록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벅차고 고되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눈물의 아픔들이 우리 안에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묵시 속에 하늘 생명 속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냥받은 우리가 예수를 가진 믿음, 예수의 십자가로 내 안에서 이미 구원된 믿음을 보여내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원하셨고, 나를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 앞에. 목 놓아 울고 감격하게 하시옵고 이 사실이 믿음으로 들어와진 이 사실이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넉넉히 예수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